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을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너를 주우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은 사랑하는 예은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를 사랑하는 예은이를 사랑하는 주은이를 사랑하는 영화를 사랑하는 영현이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제 여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빚당아 내가 너희,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는 너희를 조절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너희 이름을 불러오니 불러, 너희는 내거이다 거지, 내 아멘 아빠 한번 더 읽어줄게요 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왜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나요두려워하지마의 내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구원하나님때하에구원하 구원 뭔지 알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믿음님 영원히 님아요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 어 살아요 그럼 영원히 죽는 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못 살지 않아요 영원... 할아버지 할머니 영원히 못 살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 이후에 어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딸이 있었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고. 어, 자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되지? 다 같이. 살아. 살아나. 살 그걸 뭐라고 하냐? 데 어, 근데 다 같이, 다 같이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게. 누가 영원히 살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과 머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살아요. 주은이 궁금한게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네 근데 음. 진짜 무대 손에 박히는게 진짜 아픈거예요 손에 뭐 박히면? 네 이렇게 연필로 콕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그모습을 이렇게 꽝 찍으면 아프까요더안아까요더아 엄청 아파 손에 왜 예수님이 네. 아프셨을까봐? 어? 그냥 모보는건데 쭈니 그런적 니 그런적이 없어서요? 네 우리, 박혀본 우리 중... 누구도 그랬던적이 없어 못에 박혀 본적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궁금해요? 네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 당하셨는지? 네, 네. 그래서 감사해야겠죠? 네 내가 두렵고 무섭게 느낄 땐 언제인가요? 밤에? 밤에 방에 응. 응. 들어갈 때? 네. 왜 무섭죠? 오늘 얘면 뭔가 튀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나쁜사람이었 어디에 뭐 숨어있을까 숨어 봐? 갑자기 강가될을것같요 네, 아빠도 어렸을 네. 때 그런 생각 한적 있어 근데 금방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없어질 것 같아 어린 때는 어른 때도 겁내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은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 절망, 희망 여기 나와있어 두려움이죠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음, 음, 나왔을 때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지? 불평하고 물을 도안 음. 주고 밥도 안 줄까 봐. 물도 안 주고 밥도 안줄 생각으로 광야에 내고 보내셨을까?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그걸 믿을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언니,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고 백성아, 너희, 내가 너희를 참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났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예담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여와가 너희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고룩한 자임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성령불로 삼은 너희를 구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몸갖으로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가 내게는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녀를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아멘 앞으로는 앞으로 두려울 수는가? 때마다 나를 지으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해요 성령물이 뭔지 아는 사람? 어. 성령 뭔데? 노예가 보석과 어. 앞을 벗어나기 위해 또는 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고 음. 지을 대신 우리가 노예로 사, 노예로 잡혀갔어 우리 일본이 미국이 어떤 바벨로는 큰 나라였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그럼 그러니까 예를 강한 들어서 나라예요? 미국보다? 우리, 그때는 미국보다 강했지. 그때 미국이란 나라는 없었어. 네. 그런 큰 나라가 너희 우리 가족을 다 노예로 잡아갔어. 근데 공짜로 풀려날 수 있을까? 어. 없어. 뭘 지불해야 돼? 공짜로 풀려나. 돈을 뭐... 지불하던지 누가 대신 우리 대신 노예로 대신 가 그럼 그걸 뭐라고 했지? 예수님은 어때? 예수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있었지 네. 그 죄가 끊이지 않았지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게 됐어? 안 됐어? 왜안 됐지? 순종했어? 불순종했어? 계속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딱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죄를 이제 그거를 구속이라고 갚아준다 송량물그 말이 좀 어려운데 그 값을 대신 치러준다 라는거 누가 우리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시나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나 그래서 거기 그거를 한번 나눠보자 자 첫번째 질문 주은이가 읽어보자 하나님은 남주다 백당을 부으로부터 지신다고 하셨나요? 물과 불이지. 한번 찾아볼까? 자. 너희가, 너희가 물 가운데 대로 지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거지. 몇불사 이로 지나갈 때에도 다하지 않을 거지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거짓다 아멘. 물과 불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게 써야지 물과 불.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물과 불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었지. 뭐, 언제였을까? 기억나. 어. 근데 자세하게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셨어요.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날 때 어디 응. 앞에 서 있었지? 아, 뭐, 홍해. 홍해 앞에 서 있었지. 홍해는 바다야 그 바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믿음으로 건너갔을까? 불평했어 모세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지, 지시하셨지? 돈을, 팔을, 지, 손은 하을잃었버렸어 뭐를? 손은 손은? 지팡이지 모세이 너한테 준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팍 양쪽으로 바람 불어서 그 가운데로 길이 났어. 그 가운데로 지나 지나갔어. 이집트 뒤에서 따라온 이집트 군대는 안개 속 그때 안개가 막 있었거든. 안개가 있어서 바닷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길만 있는 줄 알았어. 따라가다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한 명도 빠짐없이 다 빠져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이집트 군대들 어떻게 됐어? 다 빠져. 다 바닷물에 빠져 죽었어. 그리고 불로부터 구원해 주신 성경의 이야기 있을까? 땡땡땡 아, 다 땡땡땡과 친구들, 새친구 어디에 나와서 다니엘 자기 말고 어. 이야기해봐 네, 자기 꿈처럼 밀어봐. 똑같이 항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악단이 연주할 때 그때 다 잘했어야 됐어요 근데 근데 저는 새친구들은 어. 아. 새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지. 새 친구 절하지 않았는데 한번더귀회좀데 아직도 절을 안 해. 불에 던졌어. 불에 던졌어? 그냥 네. 불에 던진 거야? 아니요. 화로에 던졌죠. 화로에? 아니지. 그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들어가게 한 거야. 가마는 어디서 구워지냐면 네. 도자기를 구울 때 너희 저컵 구웠잖아. 저컵 구운 것처럼 저 컵은 작지만 도자기 같은 경우는 더큰 구에 들어가야 돼서 이만한 구 같은 데가 있어. 그구 같은 데 넣고서 불을 엄청 뜨거운 불을 만드는 거야.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요 근데 그, 그 안에 천사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있었, 왜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냐 그랬지. 천사가 들어.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 근데, 그렇게 불로 물로부터 불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알겠지? 이제 네. 다음에 퀴즈 내면은 맞출 수 있겠어? 네. 어... 그래. 두 번째 질문 예은이가 읽어보자. 하느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지만 그때 죄인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싶어. 마라 제가 여기다가 좀 영어로 써, 요약을 해. 영어로 써? 영어로, 응. 영어로 응. 해볼까? 돈 돈비어 브레이드. 저 영어 못 배웠어요. 고작학이 그런 지금 해가지고... 배우면 되잖아.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우리 예언이 가지 시작 하나님은 남미자 백성을 작은 일이라도 두려워한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대고 구원해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 그들을 안심시키셔서 이렇듯 위험한 순간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하나님리나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 믿고 하는 걸 믿고 하는님을 이제 보아요 사람의 뇌에는 두려움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있어 봐봐 이 앞에 보면 뇌의 전두엽이라는 게 있거든? 전두엽 이 앞에 보면 뇌의 전두엽이 이렇게 다친 사람한테는 두려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자가 와도 막 뛰어들어 사자랑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전쟁터에 가면 이런 걸 일부러 약 같은 걸 넣어서 전두엽 이 없이 해서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돌진해서 총, 총알이 총 두렵지 않게 이렇게 달려간다 그럼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야 없는 게 정상이야 있는 게 정상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 두려움이 없다는 거는 이게 뇌가 어딘가 다친다 쳐다는 모든 사람다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없다는 근데 건 근데 그럼 아빠도 전... 아빠도 거짓말이야 두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인데 두려워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게 중요해 아까 전에 모든 그림 두려움이랑 두려움이라는 검은색그뭐있는데 두려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어 그 두려움 있어야 돼 필요해 불이 너 아까 아침에 요리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튈까봐 무서워했지 뜨거울까봐 그걸 두려워해야 돼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막무가내로 하면 어떡해? 아버지로 손가락이냥팔 어. 다치기 싫어요 기름 튀게 기름 튀어서 다치겠지 된적 있다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그 조심해야 돼그 두려워하는 게 맞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 없어 없어 앞날에 대해서 알수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거지 있 어. 오늘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열,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앞날은 누가 책임져 주셔? 라야 우리 앞날을,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셔? 하나님.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거 보지 마.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주시는 걸 믿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저런 뜨거운 거나 날카로운 것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 지나가, 길을 지나가다 큰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 이렇게, 네. 개가 물려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두겹, 두렵, 난두렵지 않으라고. 오랜무거오랜지석 가까이 가는 면 다칠 수 있어. 자, 퀴즈 낼게. 아까 예수, 하나님 우리를 땡땡땡으로, 예수님을 땡땡땡으로 삼으셨다. 아빠가 말했어냥물 우리... 네. 어, 성냥물을 <웃음> 말했어요. <웃음> 성냥물을 뭐라고 했죠?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뭘? 빚을 졌으면 뭘 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갚아야 돼어 갚아야, 갚아야 돼 갚는 거였어 알겠죠? 뭐라고 했죠? 음, 갚는 거어 갚는 거자 하나님이 나를 위험한 순간에서 지켜주실때는 언제인가요? 주은이 턱 예전에 다쳤지 아 기억나? 네턱 예전에 아기 때 아기? 기억나요? 아기 때턱 다쳐서 어떤 아줌마가 말해 어, 뭐. 주은이는 기억이 안 나. 여기 턱을. 아주머니가 바늘에 잃어버 턱을 다쳤는데. 주은이 기억나? 예은이는 언제? 어떻게 다쳤는데? 엄마. 어, 바늘을 잃어버렸어. <웃음>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은이가 기억 안 나지만. 이마트.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 일찍 태어났어. <웃음> 일찍 태어나서 원래삼았월쌌 그, 황달이라는 병에 걸려서 황달이라는 병이 위험할 때하나 네. 님이 쪼니 살려주셨다 아기 아빠가 <웃음> 있던아 너가 누가 말해준거야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웃음> 위험했는데 살려주셨어 맞아요 <웃음> 황달이가 <황다리가> 뭐예요? 황달? <웃음> 그... 황달이가 아니고 그 간이 일찍 태어났으면은 장, 이제 몸 안에 있는 뭐 장기라고 있어요 뇌장 내장이 다 자라지 못해서 일찍 나와서이 간이 무리가 돼서 이 간이라는 거 독소를 빼줘야 되거든 근데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 얼굴이 누래져 아. 누를 황이거든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뜨는 게 이제 가만히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나황달은 근데 이제 빨리 낫기 위해서 그 광선치료를 해야 돼 광선치료를 해야 그 돼빛 같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아기를 딱 놔둬 빛을 쏘여주는 그럼 햇빛? 햇빛 같은 그 빛을 음. 쏘여줘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하는데 그때 저... 이제 엄마 아빠랑 한 5일 정도 예은이가 떨어져 있었어 7일이 아니라? 요즘 내가 회개할 죄는 무엇인가요? 음... 짜증... 짜증내는, 짜증내는 거? 엄마 좋아해 주윤이는? 언니랑 싸우는 거 언니랑 싸우는 거? 음... 아빠는 <웃음> 아까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 했죠? 두려워 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거가 제일. 두려워요. 저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해. 맞아요. 두려워! 그거를 두려움 한다는 게 정상이라 했어? 아니라했어 정상. 음,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거 두려워면? 자, 기도 제목. 어, 어 주은이 먼저. 그래 놓고 써주지. 응. 음, 상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한테. 내가 홀로서 뭐... 본줄 아니. 니 치어 코로나 치어 그러니까 빨리 낫게 해야지 신나게도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편하게 숨 막히지 않고. 음. 블록 블록 밖에 주세요. 네. 어린아들. 아니야 통자로야야 어린아야 너넌 너무 욕심쟁이 아니니. <웃음> 또 끝이에요? 야 아빠 손가락 물려놔하지아 그래. 아빠가... 우리 아들 아빠랑 신나게 장난칠 수 있지 아빠 손가락 조심도 안하고 이제 거의 다 나아가 너희들이 기도해줬어 고마워. 하지만 갑자기 말리때 아저씨 조심 안 하죠. 선생님 매일 매일 만나게 해주세요 또아 이거, 이거 코로나와 아빠 손가락동시 정치에 닿게 해주세요 저택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응. 코로나가 나면 아빠 손가락도 낫는거야? 아빠 손가락에 남은 코로나도 낫고. <웃음> <웃음> 같이 기도하자 우리.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대로 두려워하고. 어, 속양물은 노예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는 게속양물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십자가에서돌아가셨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어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 로 짜증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은이부터 하나님 모두가 더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길 줄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제 노래가 될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습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일을 알수 없는 우리가 주님께 어,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어,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조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세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